톨입니다 털입니다. <웃음> 오늘은 산으로 산으로 갑니다. 어 자기야 어? 산 얼마 만에 와 보여? 엄청 오래됐어. 우리가 저번에 산은 한번 가봤어. 우리 작년에 어. 어. 단풍 찾아라. 그래 단풍 찾아라 편때산 한번 가봤지. 단풍 찾아라 보시죠. <웃음> 그때 가보고 안 가봤지. 어. 나도야. 너무 오래됐다 나산 진짜 좋아하는데 산 진짜 좋아해서 내가 오늘 데이트고스는 도봉산으로 정했습니다 도봉 도봉 도봉 더봉. 좋아요? 네 저는 사실 산을 너무 좋아하지만 산보다는 주전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전부리에 더 관심이 있어요? 어. 수건 그래서 수건 사줘 수건 27원입니다 네. 뭐가 어울릴 <웃음> 것 같아? 모르겠어 이거 선택해줘요? <웃음> <줘야>? 네 요거... <웃음> <웃음> 가자 응 좋아? 응 아주머니가 골라주셨어 <웃음> 등산할 때 그런 거 해야지 응. 나도 오늘 헤어밴드 했잖아 <웃음> 너무 웃겨 진짜 여기 좀 등산 가는 거 같다 아. <웃음> 어. 한번 가보지앗 젊은 사람이 우리밖에 없네 <웃음>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잘안 타나봐 왜안 오지? 왜 이렇게 좋은데? 그치 도봉산이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갑니다 자, 이제 등산 시작입니다. 응, 음, 시작. 자, 이 화장실 안 들려도 돼? 정 뭐한, 걸음져? 어, 그래야지. <웃음> 그럼 내가 신고해야지. 안 노, 돼. 노상방류한다고안 음. 돼. 좋은 일이야. 우리, 우리 다락원? 다라곤? 다락원까지 갈까? 나는 정 여기 어, 3km까지는 3km. 가야 되지 않겠어? 어, 3km. 공기가 다르지. 어. 벌써 정화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거 맡아줘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지금 내가 공복에 <웃음> 운동을 한다는 거 살이 쭉쭉 빠질 거야 <웃음>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? 탈 어. 빼려고 여기 온 거지 또 내가 산 좋아해서 온줄 알아 아니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첫 번째고 맨날 우리 지하철 타면 은 도봉산행입니다 이러잖아 어 맞아 거길 이제 와보네 This office 도봉산 도봉산 이기데스어 <웃음> <웃음> 뭐야 갈만한데 이 정도면? 음. 멋있네 헤어밴드가 포인트 거든 자기 이렇게 잘 걸었어? 원래? 응산 오니까 잘 걷네 너는 산에서 태어났어야 되나봐 슬슬슬슬잘 <웃음> 걸어 짧은 다리로 슬픈 <웃음> 슬잘는그나 짧은 거 말하려고, 짧은 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 당연하지, 준비 운동을 해봅시다. <웃음> 출발 가자. 등산을 할 때면은 경건한 마음 자세로 머슴아, 장작을 패라. 아니, 경건한 마음 자세로 <웃음>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됩니다 장난하면 안돼요 장난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장난 안하는데요 그래요? 잘 따라오고 있니? 네 혼자 잘 가는 황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산은 진짜 잘 타네요 쪼까난 게 자, 이제 다시 가볼까? 응 고양이가 엄청 많아 사와 <웃음> 고양이도 많고 어. 까마기도많 맞아 가자 계단? 갈수 응. 있어 거의 다 왔습니다 와우 와 힘들었다. 와우. 와우. <웃음> <웃음> 최고. 아주 <웃음> 최고. 최고. <웃음> 최고가 뭐야, 최고. 생생정바통이라니요. <웃음> 아 공기 끝내주고 아주 좋아요. <웃음> 올라오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큰바위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급. 그... 이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완료 몸안 다치고 무사히 완료 야 이것도 그거야 복이야 응. 안 다치고 그것도 하는거 응. 정상까지 가버렸어 그래서 왕복 다시 한거였습니다 <웃음> 나 너무 배고파. 여기 두부가 유명한데 두부가. <웃음> <웃음> 예잘 먹었어요? 엄청 솔직히 이거 먹으려고 오는구나 싶어 이거 먹으려고 여기 온 거야 이거 강추다 산 갔다 와어 막걸리 한병 때려 어 집에 가서 자 씻고 자야지 어 씻고 자코스입니다 정상에 안 갔으면 이게 이렇게 꿀맛이었을까? 그래 정상 한번 찍어야 돼어 정상을 찍었으니까 네 꿀떡꿀떡 꿀맛인 거야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왜 한... 한 다음에... 갑자기... 아까는 한 다음에... 못하고 와서... 음성만 따로 보낼게 야! 호! 야! 호!